일단 라이프치 이팀 팔카 야성룡왜 이렇냐 대골결이라는 중리슈팅이와와 B에 2번이라 하셨나? 어 전술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CM이 스트라이크로 가 있는 것 같은데 음. 나중에 한번 볼게요 프로님 프로님 그말한번 들으면서 그 뭐야 프랑스에 대해서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팀좀 짜볼까 스쿼드로 난 베르노 키미 얘네들은 워낙에 뭐 유명한 애들이니까 음. 그쵸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이둘은쿠쿠 야 근데 진짜 속력 되게 빠르다 애들 수비적인 능력이랑 음. 어, 그 다음에 우파메카노랑 자비쳐 우파메카노는 괜찮네 자비쳐 퀸 음. 나쁘지 않고 음. 네 프로님 한번 팀 볼게요 아까 팀 되게 좋으시길래 이 팀이죠 은바페랑 디브와 벤예데르는 진짜 많이 쓰더라고 벤예데르는 양발에다가 좀 아쉽긴 한데 야 괜찮은데 골결이 1 2 5에다39아6 거기다가 괜찮은데, 이정도는 민벨에다가 밸런스 조금만 더 받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아, 밸런스래, 몸싸움. 어 아, 좋은데? 이 정도면은, 스트라이커 느낌보다는 진짜 윙 느낌으로 쓰면 되게 좋겠다. 거기다 헌바페 있고, A2. 파이브 백. 에르난데스랑 디브와, 얘네 되게 빠르겠다. 테어를 이쪽에 쓰면구나 아, 리카 에르난데스랑. 얘네들은 뭐 워낙에 빠른 형제기 때문에, 음. 야, 괜찮다. 야. 그치. 태워를 윙백으로 쓸수 있으니까. 야. 야, 키가 되게 괜찮다. 오. 점프가 125야? 여기서? 몸싸움이다. 헤더가 122에다가 강두까지 있으면 완벽한데, 진짜 완벽하네. 굉장히 파베를터츠가 나오기 전, 테지 사바니에 아, 벤제마, 벤제마가 프랑스였네. 와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은 벤제마 있고, 오히려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팀? 와 근데 3천억이야 거의 <웃음> 아니 벤제마 양발에다가 괜찮고 에도 양발이네 거기에다가 크로스랑 이런 부분 있고 오 괜찮은데? 아 살짝 키가 키가 좀 아쉽긴 한데 근데 키 조정로면 정도면은... 여튼 그래도 이거 괜찮은데 양발에다가 저가 만약에 진짜로 팀 바꾼다고 치고 1000억이라고 가정하면은 은바페 지금 좀 비싸죠 와 427억이야 와 근데 양발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은바페는 은바페거든 진짜 그냥 우직하게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선수 거기 때문에 진짜 괜찮기 때문에 저는 바이백은 안 쓸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만약에 간다면은 아 진짜 에드하르 맨디 좀 너무 좋은데